반칙이야. 굉장히 어순은 정해져 있는 건데요. 기본 어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주어동산, 목적어 이런 식으로. 이런 가장 긴게 오영식인데 주어, 주어동산, 목적어 주어 목적어 이거 기본 어순이에요. 이걸 반칙한 게 변칙이야. 쉽게 얘기해. 왜 그러냐면 봐봐. 보니까 이거 나오지 않아야 뭐가 보이냐면 뭐 주어가 보이고, 동사가 보인는 거예요. 이걸 이제 거의 뭐 많다라는 뜻의 주인공인 거요 그럼 이게 이걸 수식하느냐? 너희들 이렇게 본단 말이야. 어, 쟤, 주어 동사 나는데 뒤에 목적 없네요. 불안전하네요. 그럼 목적권 있는 생명 근데 여기 들어가야 되지. 들어가게 되는데뭘 꾸며줄 거예요, 도대체. 그 서정사가 어딨냐는 얘기그럼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문장에 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묶여요. 하우스부 하우매리 램기지즈 아 이렇게 나왔잖아. 응?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 혹은 사용되었는지 언제 과거예요 이거 뭐가 보이니? 뭐 음.헐. 쓰이는 사용이 소모해서 사용되잖아요. 뭐가 필요한데요? 뭐가 필요하나요? 뭐 저거. 그럼 결국 기본적으로 뭐야? 우리는. 원래는 어떻게 쓰야 되는데? 이렇게 쓰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쓰였다? 이렇게 쓰였다. 그렇지. 왜? 목적어가 연락인데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뺐다. 강조야. 자, 그러면. 이건 반칙을 하는 이유는, 기본 어술에서 반칙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요. 예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건 왜안 바뀌냐? 어, 목적어는 예외. 목적어는 예외로 정상 어술이 나옵니다. 괜찮아. 그렇죠. 이거 꼭 알아놔. 그래서 더 어려워요. 다른 것들은 동사 주어에서 바뀌잖아요. 그죠? 위치가. 아, 바뀌어요. 그러니까 해석 갑니다. 왜 해석해야 되냐면, 이거 직중시게 하고, 나중에 다시 영작할 수 있어요. 이거 주어버리면 너희 고뇌를 쓸수 있어야 돼. 쓰면. 그렇죠. 그치? 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지금, u 스 spoken,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혹은, 됐네. 늘왜늘 쓰고 있어? 목적어니까 늘. 왜 늘, 늘 우리는 거의 말할 수 없다. 됐네. 어. 우리는 지워버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했던 거, 직접적켰던거 기억나?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내가 그대로 볼게. 혹은 사용되어졌는지 <목소리가> 과거의 인도퍼센트. 그치? 늘 우리는 거의 말할 수 없다. 자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 이거 보고 뺏기지 말고 지금 내가 말했잖아.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how many languages 사용되어지 있는지 are now spoken. 지금 혹은 were spoken. 사용되어졌는지. 과거야. in the past. 과거에. 늘, 늘, 늘 목적 으로 앞으로, 환경에서 나온 거야. 우리는 거의 말할 수 없다. a r d l y safe? 네 됐네. 됐네. 똑같이 너희들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 이게 영장인데. 두번째. 이 침묵은 너희들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침묵한거예요 어? 뭐지 말고 잘 봐. 뭐가 보여 이거 왜, 왜 변칙일까요? 이거 뭐예요? 목적은 음. 공사 핸드 나왔으니까, 뭐, 뭐가 이 나와요? 뭐가? 사실은. 목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솔직히 얘기했잖아. 목조 목적. 목조 있어 없어? 어, 이게 정면군데? 레지더 베이스, 어, 뭐, 이츠에이기스턴스다정면군예요 됐지? 어, 아무튼 게 있네? 여기 있네. 뭐 없죠? 됐어? 어, 이건 어떤 식의 변형이에요?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아, 대박 이게 맞아. 뭐죠 이게 맞는 건데,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이 사람이 나왔어. 묶을 줄 알면 안 돼. 묶을 줄 <목소리> 이유는? 이유를 알아야 되지. 원인을 진단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게 치가 되지. 근데 여기 전면구가 왜 나와? 왜 여기 사이에 껴단 말이야 원래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SVO 나오면 연면구 나오면 되는데, 왜 s v o 전면구 목적 아니야, 지 강조? 강조? 강조가요?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부연 설명이 붙어서 살이 붙었어. 목적어에 대한 부연 설명. 즉 building of r o a d and bringing of water. 이게 이거야. 여기에다가 목적어에다가 뭔가 더 덧붙이고 더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면부를 아으로뺀 거야. 목적어를 뒤로. 뭐가 필요해서 그래? 그렇지. 이렇게 정이 내려요. 살. 목적어를 꾸겨주는 거. 이런 걸 살이라고 하는데 살이 붙어 있을 때. 요어할 때. 목적어 뒤에다 붙는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야, 두 명을 앞으로 뺏리린 목적어. 목적어 뒤에 더 살이 붙어. 수식하는 말이 필요해. 이런 거. 자, 아, 가볼까요 이제? 어? 아, 똑같이, 똑같은 방법이야. 해봐 이제. 자, 문의 문명은, 문명 세계는 문명은, 자, 무엇을 가졌다, 얻었다. 아니, 있는 그대로 봐. 뭐? 하나의 토대로서, 바탕으로서. 뭐에? 그문명의 바로 생존의 바탕으로서. 뭘 받았다? 여기 있는 두 가지. 위대한, 뭐야? 공학적 업적을 받았다. 공학적 업적. 알겠죠? 응? 어, 오케이. 즉, 어떤 거야? 이런 거야. 이 공학적 업적이 바로 뭐냐? 이게 공학적 업적. 뭐야? 읽잖아. 도구를 받았어. 와! 또하나니 물을 끌어들이. 이런 걸좀 유식하게 하면 치수라고 해요. 치수. 치수. 물을 끌어들이는 거야. The bringing up. 어, 요거는, 브리님은 동명사가 아니야. 명사화된 거야. 나 명사화된 거야. 더 붙었잖아. 명사화된 거야. 어, 그, 빌드, 아이, 디자인요 동명사는 아니야. 명사화됐어. 만약에 이게 동명사라면 뒤에 오브왜 필요해? 그냥 도로를 만들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그 다음에 물을 끊어지자. 해서 브리님 워러. 이렇게 쓰되데 그치? 명사화된 거야. 요에 대한 설명이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너희들 이거 알겠냐고. 어? 그잖아. 렇빛나주 상책이다. 왜? 어 위대한 인간공업이 없죠. 뭐야 이거 생각 안 나? 써준 거야. 어떻게 한걸 써준 거야? 도로를 건설해. 더 빌딩 어, 더그그 로즈, 아, 복수네 그다음에 치수 우리 끌어 the b r i n g i n 어와대박죠 네. 그쵸? <웃음> 다시 한번 간다. 다시 한 번. 자, 다시 한번 가고 다시 또연결할 거야. 똑같이 할 거야. 자, 문명은 네스비네이션. 뭐 했다? 가졌다. 뭘 가졌다? 뭘로서 가졌다? 에이지 더 베이스 있어. 초대로서 이집트 이집트산스 그 문명의 바로, 바로 생존 생존의 바탕으로서 뭘 가졌다 두 가지 뭐 유전공학적 또 공학적 뭐 건설공학 토목공학 상관없어요 두 가지 위대한 트루 라이트 엔지니어링 어치몬트. 즉 다시 말하면 대시로 뭐 나온 거지 어로의 건조리나 두뇌 건조 또 하나는 뭐냐 그리고 뭐 치즈 물이 끓어 햄이 그럼 이렇게 서았어 지금 한 것처럼 똑같이 기다 직원. 어? 원은 되나? 문명은. 문명은. 그래, 빨리 눈깜 빠든지 더어리레이션 그래 뭐하 응. 헤드 가졌다. 모르서. 모르서. 애드베이스모모의토를 어? 그문명이모에터래 생균이죠? 어. 생균이 뭐였어? 음. 이그디스턴스였지? 어. 오브이지 이그디스턴스. 그 조명 형성품이 근데 모르가졌다고두 가지. 두 가지. 위 대한 투 그레이트 To, great, to, 위대한. 공학적, 업적. 엔지니어링, a c h i e v S 붙여야죠? 왜냐면 아까 2가 나왔잖아. 그지 업적. h e n n i o d a 두 가지가 뭐 있어? 두 가지. 도로건설, the building of rose. end.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치수. 물을 끌어다 쓸수 있는 거. 알겠어? 어, 그래서, the no. 끌어들인, bringing of water. 끝. 나만 되는게 아니라 너희도 들 된다고. 어떻게 해야이게된다 정확한 직독 지켜만 이루어져야 그래서 직독 지키는 얘니가 그냥 나 꼴리는대로 하는게 아니라 읽는게 아니라 과학적이다. 어? 알겠니? 직독 지키는 과학이다. 침대만 과학이 아니야 그리고 34번. 는 것. 아는 고가 모르는 건 엄청난 차이에요. 무슨 백지한장 차이가 아니에요. 여기 봐봐. 인스파이터 모모뭐 뭐야? 뭐뭐모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터 분은 한 단어 쓰면 디스파이트라는 거. 그리고 얘네들은 뭐야? 둘다 전치사라는 거. 왜 전치사야? 왜 전치사야? 전면부야 어디가 전구지? 어디가 전지 자, 경찰에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경찰. 어, 경찰이 어떤 일? 경찰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일단 치안일이죠. 그죠? 어, 교통비서 받아들였고, 사람들 때 서로 치고 받고 싸우면은 뻗고 말리고, 이런 얘기잖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 까이고, 7 2비 이게 경찰이야. 그럼 경찰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이게 형식주어예요형식주어 나가고, 동사 나왔으면 주어가 와야될거 아니야. 유지얼리대에 뭐가 있다? r e i usually a certain 일정한 양에 뭐가 있다? 악이 존재한다. 이렇게 돼. 어느 정도의 악이라는 게 존재한다. 알겠어? 경찰이 있으면도 불구하고. 어디에? 뭐든 큰도시에 In all cities. In all c i t i In all big cities. In all big cities. 그치? Right. Uh, uh, uh, 어. 어. 해봐.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i n s p i r the police. 그쵸? 어. Right. Uh, the police. The police. 군팀 명사야, 이거야 뭐가 있다? There are usually 되게, 어. Uh, <목소리도> 어느 정도. 요 All s o r t s o u n t of vice. V, I, C, E. 악이 존재한다. 모든 큰 도시에. In all big cities. 끝내. 영역할 수 있어. 지금 이게 렸으니까 일단 요세개는 먼저 틱톡채